말씀드렸잖아요 고등 침팬치의 속성이 자명한 진리를 몰라요 양심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그, 에고가 에 강하고 이렇게 소시오패스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탁월한 리더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자기도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당하는 겁니다 양심만 있다면 우리가 욕심꾼한테 안 당할 텐데 엄변이 화려한 욕심꾼한테 우린 당하죠 왜? 나의 욕심을 성취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일반인이면 일반인들은 안할 소리인데 과감하게 지를 수 있다는 건 소시오패스라는 얘기거든요 소시오패스는 자기한테 도움만 되면 무슨 말이든 날리고 자기한테 도움만 되면 언제든지 눈물 을 흘리면서 반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반인보다 그 탐진치가 더 세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고등 침펀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 강자한테 약자가 먹히는 거죠 나보다 강해 보이니까 끌리는 겁니다. 그리고 리더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그런 사람들이 계속 리더로 올라가니까 누구를 끌어줘요? 자기랑 닮은 사람들을 끌어줍니다. 그러니까 이미지 잘하는 사람은 어필이 안 되죠. 지금 리더들이 소시오패스니까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묵묵히 양심적으로 그 안에서도 힘든 와중에도 사바세계에서 올바르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보살들이 계세요.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만 예, 많은 경우 욕심꾼들이 창궐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기랑 닮은 애들을 또 끌어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안 좋아지죠. 상황은 점점 더. 그러니까 국민들도 리더를 알아보는 의식 개벽이 필요하고 그렇죠. 그런 사람들 알아보고 위로 자꾸 그런 사람들 올려야 그 사람들이 또 양심꾼들을 알아보고 끌어올려 주겠죠. 선순환이 되게 만들려면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예. 양심 혁명만이 답이죠 안 그러면 공산주의도 바로 막 내렸지만 자본주의도요 예. 한계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. 그러니까 그나마 공산주의보다 나아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. 그게 자명에서 선이라서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에고의 탐진치에서 볼 때는 필수 불, 불 어떤 불가죠 필수 불가결이죠 이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을 무시할 수는 없죠. 다만 자본주의를 운영할 때 양심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. 자본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? 근데 이제 돈의 본질은 뭐냐면 의식주의 해결, 우리 탐진치의 만족이잖아요. 뭐 화폐는 또 바뀔 수 있지만 돈이 상징하는 건 우리 탐진치의 만족이라는 부분, 그걸 이루어주는 자본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. 어떤 형태로 이게 변질되든 간에 변화, 변질이라기보다는 뭐 변화를 하거든. 화폐 문제나 이런 거는 다만 우리 의식주의 만족이라는 우리 에고의 본성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는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.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양심으로 경영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도 양심주의로 경영할 수 있겠죠. 이게 획기적이겠죠.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. Thank you.